<웃음> <웃음> 어, 이부러운게 뭐야? 다녀왔습니다. 안 먹었나? 응. 어? 안 먹었나? 왜? 어? 뽀뽀 기다렸지. 거짓말 하지. <웃음> 알았다. 아니 난.. 난.. 난.. 먹고 왔다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하나 더 시켰어요. 왜? 오빠. 응? 무슨 냄새 나는데? 안 나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 니네 치킨 먹었나, 아... 오빠 볼래? 오빠. 어? 그래, <웃음> 치지 <부르치지> 마. <웃음> 아, 후라이드도 <후라이집에서> 잘한다, 이가 <웃음> 아, 지도하게 문도 좀도 잘한다, 안좋아 아닌데? 아, 아 오빠 오빠 지금 바쁘다. 나 아, 아 오빠 아, 바쁘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이드라겐 뭐야? <웃음> 아 이거 뭐지? 뭐저 <웃음> 어, 네, 봉지는 또 뭐야? 아 이거 뭔데? 동글동글한 거 뭐야? 치즈볼 아,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가방 안에. 아가방 안에. 아아 비비큐 아, 치킨 무. <웃음> 아, 아. 아 나가서 먹자. 나온다 빨리. 갔다 <웃음> 나가라 빨리 아 진짜. 아. 야, 이거 들고 와. 신문 닫기 실패. 껍데기 맛있어 음. 이 동생한테 걸렸으면 안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처리할라 했었는데 걸렸어. 응? <웃음> 내한테 걸렸어 내한테 안걸리고 어떻게 처리할라 했는데 똑같이 가방에 넣어놓고 밑에 내려가서 가방에 넣고 왔었나? 응 진짜 치트 빤어 똥빤 동생아 어, 밥도 안먹고 오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오빠 나 동생을 버리고 치킨으로 먹으려고 치킨 혼자 먹으면 맛있지 분리 먹으면 더 맛있지 야, 슬프다 야 오빠 운동하고 와가지고 음. 나 얼마나 힘든데 그럼 많 힘들어 안 되지 이거 음. 먹어 음. 답변 오빠 먹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아, 바다하구만 응? 먹기만 왜? 아이야 <웃음> 아, 응? 쉬는 겁니다 응응응 거짓말이야 맛있 그래도 먹었으니까. 응. 내일 간다. 내일거든. 그러니까 내 오빠 내 오빠. 오빠 내일 아아다 오빠. b 可 c 我 u s